왔다, 왔어. 왔다, 왔어. 카비 트래블러, 미스터 오늘은 한탄강 최고의 휴가 지 비둘기 난 폭포를 가보겠습니다. 뭐 이름이 비둘기 난 폭포냐고요? 개울이면은 아, 수백 마리의 비둘기들이 이쪽 비둘기 난 폭포에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둘기 난 폭포로 들어가기 전에, 포천이 달라 그 포천. 먼저 보 이쪽은 한탄강 지지공원입니다 송년에 걸쳐서 행성된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넓은 지지공원과 그리고 캠핑장이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대중기게는 부분은 수많은 드라마나 촬영 장소이죠. 촬영 명소입니다. 2009년 선덕여왕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추노 2011년에 최종경기 8 2012년에 늦게 수는 2014년에 괜찮아 사랑이야 운동해서 수많은 드라마 촬영장소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이제 설선 걸어가면서 도대체 비둘기난 폭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이 수많은 다른 드라마들을 갖다 여기서 찍나 날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저쪽에 보인다 계단인가 보네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어차피 볼 수밖에 없겠네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도 시간 제약은 있습니다 개울철에는 네, 9시에서 6시 오픈하고요 6일에서 10일까지는 8시에서 7시 드디어 저 아래 보입니다 저 아래 보이는 것 저게 비둘기난 폭포라는 게요 제대로 생겼네 얼퍼 어, 쳐다보니까 위에서 쳐다보니까 그냥 새들이 둥지를 턴 듯한 그런 느낌을 편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들이 보이나 잘 모르겠죠. 산비둘기들이 이에게 깨우리면 수백마리 와서 논인다고 합니다. 자 원래 왼쪽에 있는 저검은 어리보이는 저쪽이 원래 폭포수가 내려오는 곳인데 지금 물이 다말랐대요 그래서, 어, 벽쪽 한쪽으로, 네, 타고 내려오는, 조금, 내려오는 저 물밖에 존재했어요좀 아,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한 4, 5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사진도 조금 뒤쪽에서 살짝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포수의 물이 이렇게 색깔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좀 저것도 조금 아쉬운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폭포수까지는 내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 밑으로 계곡을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비둘기 난 폭포에서 사실 저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 알을 품어 버렸습니다 <웃음> 사실 비둘기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직접 비둘기를 보지는 못했고요 조각해 놓은 비둘기들 많이 봤습니다. 아마 비둘기와 뭔가 얽혀 있을서 폭포 이름도 비둘기 난 폭포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터키 한탄강 휘질공원이라 해서 이쪽에 햄모함으로 한생성된 물, 기형, 또 조금만, 아, 지금 물 흐르는 거 제가 최대한 땡겨서 한번. 지금 보이는 이 중앙장면이 원래 물이 내려와야 되는 곳인데 지금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고요 옆사이드에서 어딘가로 흘러 들어온 물이 지금 그나마 폭포수라는 것을 보이게 해 줍니다 지금 이것이 통화작용에 의해서 지금 주상절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저 폭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법으로 범하고 있습니다 뭐한 5년 살다가 5천만원 정도 벌금 내면은 내려가실 수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까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비둥이란 쿠포를 보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특히 캠핑을 할수 있는 공간이 뭐 A 구역부터 시작이 가는 이 구역까지 쫙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진입하기 전에 위쪽으로도 캠프를 할수 있고요. 캠프를 칠 수가 있고, 주차장 오른쪽으로도 캠트를칠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수백 기의캠트를칠수 있고, 주차장 또한 아주 넓은데 뭐, 추천대는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고요. 비둘기랑 폭포를 보고 그다음에 한탄강 치질공원을 쭉관람하고 나서 네,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러죠. 바로 어디시냐? 그분이 어디시냐? 바로. 하늘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얘기하시면 그 구름다리 위를 한탄강 하늘다리 바로 그쪽으로 가면은 한 200m 정도 되고요 동시에 뭐 사람이 한8 0 k m 정도 된다고 봤을 때1 5 0 0명이 그 하늘 다리 위에 서 있어도 것도 없다고 하니까 떨어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다리의 중앙 부분은 유리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밑을 볼수 있었는데 조금 그 키스가 많이 갔다 그러나요 이좀 많이 사람들이 밟아서 그런지 조금 거릿하게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비둘기낭폭포를 보시고 계십니다. 비둘기낭폭포만 보고 그냥 돌아와야 된다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낭폭포보고 동시에 캠파이어도 하시고 캠프도 치시고 텐트도 치시고 그리고 이쪽 한탄강 길고 넓은 깊은 그리고 오랫동안 침식된 아 지금 보이는 게 제가 잠시 5년 전에 제가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좀 다르죠? 사이드드 어, 내려오는 거조금만한건 지금 적게 보이죠? 아까는 메인이었는데 지금 왼쪽에서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이게 한 4,5년 정도 전에 찍었던 사진. 지금의 사진 이렇게 나오네요. 아 아쉽습니다. 왼쪽에 포커스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지금 물이 안 왔으니 비가 안 왔으니 물이 안 내리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인공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비가 좀더 와야 폭포가 볼만한 경치를 대해줄 건데 최근 여기가 비둘기랑 폭포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아, 이쪽 한탄강에 볼수 있는 그랜드캐냐 그거는 하늘다리 쪽인데 그분 다음 편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은 비둘기나 폭포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탄강, 인진강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계곡들도 외국에. 유명한 계곡 못지않게 사이 가보면 아주 멋지 우리의 꽃꽃, 우리의 방방꽃꽃, 우리의 구수구속 우리의 여기저기를 찾아가 보는 것도 아 이쪽이 하늘다리라고 되어 있죠 보행로 이렇게 해서 한 300m 정도 걸어가면 은 다음에 보여드릴 하늘다리가 나옵니다 하늘다리가 어떻게 하늘다리냐 이쪽은 캠핑장이고요 하늘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다리 캠핑장 내에 있는 저편이즘이고 이쪽은 위쪽에 있는 캠핑장 쪽으로 쭉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비둘기낭 폭포 한탄강 이중이랑 폭포 캠프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수백 개의 텐트를 칠수 있고, 수천 대의 차량을 주할수 있고, 또 주변에 폭포뿐만 아니라 한탄강의 아름다운 지질행성과정에서 생성된 바위들도 보실 수있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두기장 폭포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